좀 힙한데요. 안녕하세요. 지금 고향 시티 투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은가 봐요. 안녕하세요. 오분에남사르현장이 음. 됐어요. 저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사람의 포커스를 맞췄는데 13분인가? 공원에 이런 포토존도 있어요. 음. 여러분, 저는 지금 고향입니다. 혼자 뚜벅이로 왔어요. <웃음> 제가 오늘 이 코스 이렇게 다 보여드릴 텐데, 진짜 잘 만하면 만 원에 이 투어를 좀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고양시에 좀뭐 핫플들이 뭐가 있는지 좀 알아보고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진짜 만 원에 고양을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이게 원래 정식적인 네. 여행 상품이랑 그 하면 사실 이용료 2천원3천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네. 말이 안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금액이 가능한 거는 고양시에서 수익을 내는 이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보다는 복지 차원에서 고양시에 와서 이런 시티투어를 통해서 많이 좀 이용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 정말 혜택을 정말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2천원이라고 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네. 제가 카메라 놓고 저기를 가볼게요 네, 수고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이거 진짜 이뻐요 지금이 9월말이거든요 지금 딱 코스모스 보러 오시면 될것 같아요 코스모스 진짜 많죠 애니랑포토존도 있어요 근데 이 코스모스 맛이 진짜 잘보요 여기서 지금 한 5분 걸어왔는데 아직도 안 끝났고 저기가 메인인가봐요 네, 여러분 이 코스모스 진짜 많이 팔있으니까 보러 오는 거 추천! 꽃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오세요 진짜 혼자 온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당당해집시다 혼자여도 좋다 여기는 코스모스 바 바로 근처에 되게 예쁜 카페가 있다고 해서 어 차가 너무 예뻐 와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우와. 더 예쁜 코스모스 스팟을 찾았습니다. 진짜 예쁘죠? 이거는 완전 주황색이고 그리고 아까 봤었던 코스모스보다 훨씬 많아요. 그 아까 거기서 한 2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 갔다가 여기 오고 되게 다양한 이런 꽃 축제를 볼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안 예쁘죠? 사람들이 피크닉하고 있는 것도 너무 예쁘고 배드민턴도 하시고 안에 뭐가 있어요 여기 대행이빵 카페 있는데 우리 고향이 주세요! 귀여워! 키스! 스위스에서 치즈풍기 팔것 같은 집! 여기는 브런치랑 스테이크 파는 곳 같은데 대박인 건 맞은편에 있어요. 저기몽글 잉글... 맛있는 뭐 커피가 있는 카페라기보다 음, 분위기. 음. 행주 외동이요. 여기 네. 쪽이 음. 행주 외동으로 가는. 아. 있고, 되게 많아 행주, 보여요 진짜. 네, 행주 외동은 행주 선상을로고 네. 있는데요. 아 그래서... 너무 예쁘다. 어 이게 청사포롱인데 여기 불이 들어와요. 아, 네. 그 과거 급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행주서원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공부만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쉬고 싶은데 약간의 술과 약간의 네. 안주를 가지고 아, 우리 꼭대기 가면 덕양정이 있거든요. 강을 바라보면서 한 잔씩 하면서 쉬었다고 하더라고요밤 <웃음> 되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다 불빛으로 배워있거든요 중간에 가다보면 포토존이 있는데 생수 어? 우와 포토존 사네 여기 다사와볼까아 헉! 떨어뜨릴 것 같아 어 너무 힘들어 이돌 아 어, 불안한데? <웃음> 어머 에이 됐다 저는 고양시가 진짜 이런 포토존도 진짜 찍고 싶게끔 하는 그런 포토존 있잖아요 그때 요즘 감성으로 오늘 하늘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까 봤었던 다리랑 이렇게 한 눈에 보여요 이게 이제 마지막이라고 해요 아, 근데 생각보다 너무 힘드네요 <웃음> 여기는 지금 신발도. 아, 여기는 근데 뭔가 TV에서 본것 같아요. 너무 멋있다. 밤 되니까 진짜 더 예뻐요. 이제 여기가 마지막 포토존이에요. 여기 음. 지 밤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진짜 대박이죠? 진짜 여기 왜 안오세요? 와 진짜 로매쁘다밤 되니까 이것도 불이 이렇게 켜져 두라미 소리도 엄청 잘 들려요 밤 되면 이렇게 보여요 밝을 때 봤던 거랑 지금 보는 거랑 되게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대딱 이렇게 투어를 하는 게딱 좋은 것 같습니다 응. 혹시나 밤 되니까 진짜 예쁘네요 와 진짜 너무 예쁘다 만되니까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걸어가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밥을 못 먹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투어 9,000원에 제가 지금 2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알차게 넣은 거 혹시 싫어인가요 자전거 투어 코스모스도 두 개나 보고 카페 그리고 야경 투어 그리고 지금 포토존 사진 건진 게몰게예요 진짜 여러분, 안 와야 할 이유가 없었던 고양시 여행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풍경을 같이 봤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거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빨리 편집해서 올릴 거거든요. 진짜 여러분, 이 고양시 여행은 꼭한 번은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였는데도 이게 그래도 같이 이렇게 즐기니까 사진도 잘 찍어주시고 혼자서 있는 시간도 즐길 수 있고 너무나 재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조금이나도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여기 행주 여기 행주가 예술이야 축제 같이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여러분 저는 어묵을 음. 만 원을 찍어 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음 맛있어요. 음. 간장 안 찍어도 맛있네. 이렇게 알차게 만 원의 순적은 지금 1년간 음. 아니다. 그 10년간 최초 아닐까? 너무 즐거웠습니다. Bye -bye. 我强一个